안녕하십니까 이상루 입니다 자 오늘 주식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콘텐츠 관련주 자, NFT로 최근에 언론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진짜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올라갈까 이 부분을 또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게임주 또 신컨텐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전일 저희가 이제 게임주에 대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 신컨텐츠주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우선 이제 이왜 현재 이 신컨텐츠주들이 진짜 왜 오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들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자 넷플릭스에 대한 순이익 계산서입니다 우리 2017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냐 결국 이제 넷플릭스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초기 투자를 할 때는 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어, 그 시장을 뚫기 위해서 어, 진입을 하다 보니 신규 비용이 많이 들었고 지금은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명목 하에 신규 투자에 대한 비용은 적어졌기 때문에 순익이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같은 캐파라도.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에 대한 성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어, 이런 성과들은 다른 여타의 OTT 기업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에 진출했던, 어, 디즈니. 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진출을 발표하고 그날 진출이 시작된 날부터 주가가 일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을까? 자 디즈니, 픽사, 뭐 마블, 스타워즈,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렇고 상당한 IP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어,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이제 또 애플 TV에 대한 부분인데, 자 애플 T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어,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와는 조금 초기 화면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오리지널 시리즈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TV 같은 경우에는 어, 서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컨텐츠주들에 대한 키워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까?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신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성공 모델을 상당히 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흔히 짬뽕 또는 이제 문어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있고 대신에 우리 국내 OTT 기업들과에 대한 협업과 또는 제휴 또는 거기에 대한 판권을 사면서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종합방송사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는 채널이 넷플릭스에요. 자 하지만 제가 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I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어 디즈니 TV에 대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씩 봤던 또는 한 번씩 얘기를 들어봤던 것들이죠. 한마디로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깊이는 상당히 깊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영화 판대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콜렉터에서 본다면 극장 가서 이한 편을 보는데 더욱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나의 안방에서 뭔가에 대한 다양한 IP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럼, 한정된 이 디즈니만의 IP가 아닌 복합,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 광범위한 정보들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유의 IP 플러스, 다른 디즈니 오리지널 같은 시리즈들이 넷플릭스처럼 존재를 해야지만, 훨씬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애플 TV의 문제는 뭐냐?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더 서양 쪽에 추중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왜 공략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OTT는 가입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가입을 해야 하고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런 가입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아시아 시장이에요. 근데 그는 아시아 시장에서 문화적인 수준 자체 가장 높은 것이 K-컨텐츠입니다. 그 이런 K-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투자를 우리나라에 단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가 지금 시장의 흐름 따라 그냥 OTT에 대한 성장, OTT를 개설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 모델은 딱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바로 넷플릭스에 대한 성공 모델이거든요. 그나 그래,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본인들의 IP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입혀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가 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 가지고 있지 않은, 그에 따른 IP들을 밖에서 땡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밖에 땡겨줄 때, 국내 드라마 디즈니, 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도의 재평가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U라는 기업을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왜 U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U라는 기업이 2021년도 4월 21일 날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까?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제작 5편을 공급하기로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이사도 본인들의 IP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진출 이후 이 아시아권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뉴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컨텐츠 기업들도 재평가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라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애플 TV도 성공 모델은 결국 넷플릭스에 대한 성공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그런 넷플릭스에 대한 성공 모델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신 컨텐츠 관련주들이 NFT 때문에 오른다. 자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닙니다. NFT 때문에 저렇게 계속적인 신고가 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nft 라는 것은 유형과 무형 자산의 디지털화를 만들어 내는 개념이지 그런 거기에 대한 고유한 저작 이라든지 또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결국 국내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나타나고 있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족한 부분 애플 tv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넷플릭스에 대한 성공 모델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이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 현재 이 주식시장이 부진한데 왜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인데요. 음,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미국은 인당 100만원, 200만원씩 돈을 뿌렸습니다. 사실. 어,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들을 뿌렸습니다. 자, 돈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 확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코로나로 힘들지? 아이고, 너희 힘들 거야. 자, 이돈 가져가. 응? 돈 가져가. 빨리 써, 이거. 빨리 써야 돼. 그래서 소비를 확대시켰습니다. 소비가 확대되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비를, 그 돈을 써버리니까 그 돈들이 또다시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미국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86% 어닝 스프라이즈이루요 그럼 그 좋아진 실적으로 기업들은 뭘 하느냐 아, 우리 좋아졌으니까 또다시 고용을 할게 고용 회복이 이루어져요 어 너희 일자리 다 찾았네 일자리 다들 채용됐구나 이제 그럼 우리가 돈안 나눠줘도 되지 이제 우리 유동성 축소한다 여기까지 온게 이제 미국이에요 어 물가가 올라가는데 아예야 그 정도 괜찮잖아. 우리 돈 나눠줬잖아. 우리 나눠준 돈으로 서 물가 일부 올라가더라. 너희 취업했서는 이제 괜찮아. 우리 지금부터 돈 줄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자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돈을 일부 풀었지만 기존은 금리나를 선택했어요. 금리나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자는 낮춰준다는 거죠. 야 너희 부담되지? 대출 부담됐지? 우리 이자 좀 낮춰줄게. 낮춰줄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를 조절하니까 을 결국에는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죠. 그럼 수출이 확대되는 거예요. 왜? 어, 우리나라 공산품들을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에서 소비가 확대되다 보니 전자기기라든지 또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출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 수수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흑자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사성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수는 어떤가요? 내수는 부진해요. 왜 내수는 부진할까요?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극과 그 극의 소비가 나타난다는 거죠. 백화점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는데 어? 대신에 실질 경기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업률이 높거든요. 생산 인구 감소했어요. 실업자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아요. 돈넣을 구멍이 없어요. 고용이 부진하죠. 근데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을 해요. 아유 우리 너희 물가 지금 부담되지? 전 세계적으로 물 인플레이션 오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왔어. 요소수도 가격도 올라가 버리고 기름값도 올라버리고 지금 물가에 대한 가치 다올라버려 아, 이대로 보면 물가가 A라는 물건 15,000원까지 갈것 같은데 지금 만 원이야. 그런데 15,000원 갈것 같아. 대신 우리가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좀 잡아줄게. 그래 15,000원까지 안 가게 해줄게. 12,000원까지만 가게 해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우리가 고용에 대한 회복이 되었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소비가 확대되었느냐? 안 됐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경제 선순환적인 정책들이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테이퍼링을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더 정상적인 궤도를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에 과연 수출이 또 확대될 것인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 어렵다고 보느냐? 이제는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안 풀거든요. 이제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줄였는데 고용이 회복되었으니까 쌤쌤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고용이 회복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소비가 예전처럼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수출로는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만약에 4분기는 긍정될 거예요. 대신에 내년 1분기가 되었을 때수출이 많이 줄었다. 그럼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부분이라 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수출지표는 좋았지만 우리가 내수는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거고 양쪽 안에 직접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실물경제에 미친 여파가 3개월, 6개월 정도 이후부터 효과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그럼 내년에는 한국이 물가가 안정돼가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분간은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11월달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의 대한 부진, 이런 대형주들의 일부 부진,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부진들이 어,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어, 제가 이제 신고가 가기는 힘들다고 라 얘기했던 것도 금리 인상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을 필요로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현재 유동성이 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 지금 현재는 부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된다.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대신에 어, 주식시장이 부진한 부분, 미국과 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미국도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죠. 그것은 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지금 현재 식물경제 미친 여파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시장이 꾸준하게 이제 개별주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이런 트렌드들 우리가 미리 한발 앞서 가지고 공부를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시장이 트렌드로 먹히면서 게임주라든지 콘텐츠 이런 메타버스 ETF 관련된 종목군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당분간은 그런 흐름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저까지 다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대신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요것도 다음에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종목 보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일단은 드라마 19일날 지옥이란 드라마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지옥이라는 웹툰을 공급을 할때그 플랫폼을 제공했던 업체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의 레진 코믹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 가능성 그리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의 자회사 키다리 엔티가 웹툰과 웹 소설에 대한 i p 가 많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또 영화에 대한 제작을 할때 그런 웹툰과 웹소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 잠재적인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자, 데버 시터즈 같은 경우에 이제 p2e 에 대한 쿠키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동시 접속 지금 누적자 수가 2월 두달 동안 9월달 10월달 동안 3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미르포 글로벌이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세계 이제 5위 기업 엑시 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총이 35조인데 게임을 보면 상당히 유아틱합니다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데브시터즈도 물론 올해 많이 올랐죠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또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nft 관련돼서 효성그룹 내 변화 가능성 어,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 어, 10월달 방송추천주들도 이 오로라라는 기업 빼고는 다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어, 보여주었고, 요거 이건 방송추천주입니다. 자그러고 어, 이제 전방송사에서 제가 이제 수익률 1위를 다 기록을 했었는데 뭐 갤럭시안 모니터리도 이런 저렴한 가격대 7,700원대도 잡아서 빨간색 표시를 해드렸고 오늘 초록뱀도 신고가를 또 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2700원대 뭐 삼성전자 도 최저점 68000원대 이런 거공략을 저희가 했었는데 어, 앞으로도 어, 좋은 어,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원넷 홈페이지에 개리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입성원도 많이 내주시면 제가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